자 여러분들 오늘 가볼 집은요 아 이마시아 장작 철판구이집을 가볼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장작불로 해가지고 큰 원형 이 불판에 고기를 구워주는데 최근 여러분들 그 전지적 참견시점이라는 예능프로에서 한번 나왔는데 저는 여기를 저 작년에 한번 라이브하러 한번 왔었어요. 근데 한번 꼭 한번 다시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, 오늘 다시 오게 됐네요. 네. 반찬을 이렇게 식판해주고요. 물을 새걸 이렇게 깔끔하게 암벽속을 주세요. 이건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. 고기큰 불판에 이렇게 어딱 구워져요. 좀 구워가지고 이제 제 앞으로 해가지고 딱 오면은 제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뭐 전지적 참견 시점에 이제 나왔던 곳인데 여기 사실 제가 작년에 여기 라이브를 한번 하러 왔었어요 보신 분들은 몇분 기억하실 텐데 예. 친구랑 여기 한번 라이브 한번 하러 왔었었거든요 그때 꼭 한번 영상 남기는 걸로 촬영 한번 하고 싶었는데 거의 한 1년 후에 오게 됐네요 예. 자, 여기 김치도 이렇게 또 구워주시고. 여거다이어가네요 이제. 자, 여기 김치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 콩나물. 콩나물 저렇게 다 해가지고, 아, 고추랑, 오우, 야. 고기랑, 콩나물, 고추, 김치랑 딱 잡아서. 일단 고기 자체가 돼지고 흑돼지인데 고기 자체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김치랑 들어가가지고 간이 좀 많이 강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많이 강한 간은 아니에요 삼삼하이 맛있습니다 적당히 삼삼하이 괜찮네요 아니고 약간 많아, 홍세 홍세, 색, 인쇄, 슬기 스트세슬세슬스트세슬스트트스트트세트세스트트스트 장이 된장 느낌인데 색깔이 살짝 까무잡더라요 맛도 좀 기뻐요 하나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. 초마카오을어서 시원하고 소맥 한잔 먹고 싶다 아쉬운 대로 좀 음료수로 좀 달래 보자. 아, 저 콜라 하나만 주세요. 아쉬운 대로 술에 대한 갈증은 음료수로 한번 좀 달래봅시다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아쉬운 점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 하면 좋겠지만 어, 김치가 약간 좀 대륙 김치라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. 뭐지 뭐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. 콜라로 아쉬움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 좋다. 음. 일단 조합 자체가 훌륭해요 여러분들 콩나물, 고추, 김치, 고기 사실 이 조합은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 <웃음> 거기다 마늘도 좀 넉넉하게 같이 구워주세요 마늘도 넉넉하게 잘구워주셔고 같이 음. 아, 구운 마늘이 들어가니까 좀더 풍미가 사네. 음. 자, 여러분들 여기는 계절 메뉴로 또 열무국수가 또 있네요 시원하게 열무국수도 이제 좀 느끼함 가실 겸 해가지고 한 그릇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열무국수도 하나만 주세요 열무국수 하나 주세요 네, 네. 물 바라는 옆가좀 덥다 는자또 <목소리가> 시원하게 열무국수가 나왔습니다. 어. 아... 어, 말이 필요 없겠습니까? <웃음> 자 여러분들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네요 그 일단은 뭐 아까도 이제 먹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조합 자체가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맛이 좋고 열무국수 자체도 되게 시원하고 맛있고 음식 자체는 맛이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셔야 될게 더워요 여름에 오셔고 드시기에는 큰 불판에다가 밑에 장작을 또 많이 떼다 보니까 좀, 좀 더울 때 와가지고 드실 때는 좀 땀을 흘리시거나 좀 그러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손수건을 뭐 지참하신다든지 또 이런 게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.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뭐 시간 나실 때 방문해 주가지고뭐 식사 한번 하고 가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자, 여러분들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이바이